음 영화 마지막 장면에 딱 어울리겠군 아까 카페에서 들었던 노래 저작권자를 좀 찾아봐야겠다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잖아 그냥 다운받았을까 그냥 써! 다들 몰래 쓰잖아! 어차피 주인 없는 음악이야! 다운받아! 그냥 쓰라니까! 괜찮아! 잠깐! 그럴 땐 복종 허락 제도를 이용하면 돼 법정 허락 제도는 저작권법에 의해 권리자를 대신해 저작물 이용을 승인하는 제도야 권리자 찾기 홈페이지에서 승인 신청을 할수 있어 이제 올바르게 저작물을 이용해 볼까? 노래 정보를 여기에 적고 신청하기 우와! 해결됐다! 고마워 얘들아! 그나저나 너희는 누구니? 우리는 저작권 해결사. 해결사! 세상 모든 이의 저작권 고민이 해결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나타난다! <웃음> 저작권이 더 궁금하다면 저작권 상담센터로 연락하세요!